나. <목소리> 너를 바라보고 있는 너가 내게 있어 주어서참참참 참, 참 고맙구나 No, no, no, no.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얼굴에 미수가 지어진다. 너가 내게 와 주었어. 참참참작하구나 너가